이번 영상은 숙성 무역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무역의 종류는 크게 특산품, 숙성, 채권으로 구분되며 그중 숙성 등 짐은 생산품을 바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동안 방치한 후 팔아야 최고 가치로 판매가 가능해요. 따라서 집 혹은 텃밭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해요. 물론 구석에 짱 박아두고 하루 뒤에 판매해도 상관은 없지만 누군가 들고 가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숙성 등짐을 얻기 위해서는 농부의 작업대를 이용하여 선반을 제작해야 해요. 선반의 종류는 약재, 치즈, 벌꿀이 있고 관련 숙련도는 장사이며 제작에 필요한 노동력은 비숙련 기준으로 65가 소모돼요. 약재 선반은 목재 2개, 장뇌삼 20개, 올리브 30개, 윤기가 흐르는 씨앗 하나를 필요로 하며 제작 가능 숙련도 제한이 없어서 비숙련으로도 만드는 것이 가능해요. 하지만 숙성 등짐 중 재료비가 가장 비싸고 제일 저렴하게 판매가 된다는 점에서 숙련도가 부족하여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것을 만드는 걸 추천드려요. 치즈 선반의 재료는 목재 2개, 우유 50개, 레몬 30개, 윤기가 흐는 씨앗 하나이며 장사 숙련도가 만점이 넘어야 제작이 가능해요. 벌꿀 선반의 재료는 목재 2개, 벌꿀 4개, 집단 20개, 윤기가 흐르는 씨앗 하나이며 장사 숙련도가 2만이 넘어야 제작할 수 있어요. 치즈와 벌꿀 모두 약재 선반처럼 비숙련 기준으로 노동력 65를 소모해요. 그리고 벌꿀 선반과 치즈 선반의 재료비는 경매장의 시세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하고 판매 가격도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면 돼요. 만약 원재료의 일부라도 직접 수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숙성 무역은 비추하고 싶어요. 이 아저씨처럼 경매장에서 전부 사서 제작하면 노력에 비해서 남는 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선반을 제작하였으면 텃밭에 설치하고 바로 등짐으로 만들면 돼요. 습득한 등짐은 자신의 토지에 내려놓고 하루가 지나면 잘 숙성된 상태가 되며 이후 하루마다 상태가 변질되어 판매가치가 하락되고 노동력 값도 건지기 힘들게 되니 주의해야 해요. 또한 숙성 등 짐은 제작하는 지역에 따라 수식어의 차이가 있으며 판매가치에 영향을 줘요. 천연 특산품이 제일 높은 가치를 받고 판매가 가능하며 기본 특산품이 제일 낮아요. 이 아저씨의 집터는 마하대비라서 무첨가 숙성이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 해당 지역에 집이나 텃밭이 없다면 천연 숙성을 만들 수 없는 걸까? 라고 고민하신다면 약간 귀찮지만 방법이 있어요. 선반을 제작한 후 숙성 등 짐을 만들고 싶은 지역으로 이동해 주세요. 해당 지역에서 자신의 집으로 가장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좋아요. 이제 빈 땅에 선반을 설치하고 등짐으로 만들어 집으로 가지고 오면 끝이에요. 하지만 선반을 빈 땅에 설치할 때는 노동력 5를 추가적으로 소모하게 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그리고 만약 달구지가 없어서 이 짓을 여러 번 해야 한다면 전 그냥 집터에서 만들래요. 참고로 이 아저씨는 아직도 이구지 밖에 없어요. 이 과정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등짐을 만드는 지역과 판매하는 지역 사이에 있는 길목에 허수아비 텃밭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선반을 등짐으로 회수하면 모든 종류의 선반이 동일하게 노동력 65를 소모해요. 집에 무사히 도착했으면 등짐을 집터에 안전하게 보관한 후 24시간 후에 팔면 돼요. 판매하는 영상은 하루 뒤에 작업해서 올려드릴게요. 끝 장난이고 이어서 준비했어요. 하루가 지나면 잘 숙성된 상태가 되며 판매는 다른 무역 등짐과 마찬가지로 특산품 판매인 PC에게 들고 가면 돼요. 판매할 장소를 미리 정해둔 것이 아니라면 시프트와 O를 눌러 정보창에서 무역시세를 확인하고 정하는 것도 좋아요. 이 아저씨는 아마 제일 가까운 오스테라로 그냥 달려갈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러지 마세요. 재료와 등짐의 시세를 제대로 파악 안 하면 주머니를 까는 것보다 효율이 별로일 수도 있어요. 무역품을 판매할 때는 노동력 70을 소모하며 장사 숙련도에 영향을 받아요. 또한 장사 숙련도가 높으면 흥정에 성공할 확률이 증가해요. 처음으로 판매할 등짐은 무첨가 숙성 치즈이며 시세 130%에서 22골드 60은 54동에 판매가 되네요. 비숙련을 기준으로 노동력당1일은 30동의 효율이에요. 원재료의 비용은 직접 수급할 수도 있으니 제외했어요. 다음은 무첨가 약재이며 시세 130%에서 22골드 50은 56동이에요. 치즈 등짐과 판매 가격에서 큰 차이가 없어요. 노동력당 11은 25동의 수입이에요. 무첨가 숙성 벌꿀은 시세 130%에서 22골드 80은 57동이며 노동력당으로 계산하면 11은 40동이에요. 천연숙성벌꿀은 시세 130%에서 24골드 80은 6동이며 빈 땅에 선반에 설치하는 노동력 5를 추가해서 계산하면 10위는 9동의 효율이네요. 그리고 판매대금은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8시간 후 이자 2%를 포함하여 우편으로 날아와요. 재료의 비용을 포함하여 계산한 것은 아니지만 손재주 대가 기준으로 계승자의 주머니를 열었을 경우 노동력당 10분의 수입이니 장사 숙련도가 높고 재료를 직접 수급한다면 숙성 무역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번거로워서 전 안하렵니다. 진짜 끝